이런저런 과학문화, 오늘은 최초의 과학소설,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에게 괴물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속 프랑켄슈타인보다 원작 속 프랑켄슈타인이 훨씬 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명작이 된 이유겠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익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부재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그리스 신이죠. 근대 사회 이후 과학자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받는 집단이 되었죠. 하지만 작가는 이 소설에서 과학자를 자연에 대한 미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소설은 최초의 과학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등장인물을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 소설의 초창기 원문에 실린 사파입니다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가는 인물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제 막 깨어난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왼편 아래쪽 이제 막 눈을 뜨며 놀라는 인물이 창조물 즉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창조자인 빅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그저 괴물이나 악마로 불리죠. 이 그림에서 이들의 만남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갈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빅터는 제네바 공화국 출신으로 인골슈타트 대학으로 유학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에서 자연철학 특히 화학과 생리학 그리고 해부학에 빠져듭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 탄생을 이해하고 생명을 창조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빅터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합니다 새로운 종들이 나를 창조자로 그들의 기원으로 축복할 것이다 행복하고 우수한 수많은 생명들이 나로 인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아버지도 나만큼 자식으로부터 완벽하게 감사받을 자격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완벽한 생명종을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과학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빅터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제네바, 인고슈타트, 몽브랑, 노테르담, 런던, 스코틀랜드 스위스, 러시아, 그리고 북극해의 이래기까지 긴 유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빅터가 괴물을 피해서 도망치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에는 반대로 괴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북극까지 괴물을 추적합니다. 빅터의 유랑지는 그의 신념과 자신감이 변해가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창조물은 2 5 m 의 거구의 몸으로 창조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빅터에게 버림받지만 스스로 언어를 습득하고 인간 친구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괴물은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자신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변호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자의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의 주장을 몇 가지 인용해 볼게요. 나는 사랑과 우정을 갈망했지만 배척당했소. 그건 옳은 일이요 인간들은 모두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하오. 이것은 자기 변호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열하다는 건사실이요 사랑스럽고 연약한 자들을 살해했으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자기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오. 이런 엄정한 자기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자 자신의 상징적인 아버지인 빅터의 의지를 내면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괴물은 인간 사회를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희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강인하고 덕과 품위를 지녔으면서도 그렇게 악하고 비열한 존재란 말인가.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당신네 인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부와 고귀하고 순수한 혈통이었어. 인간은 이런 이점 중 하나만 지녀도 존경받지만 둘다 없으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황자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선택된 몇몇의 이익을 위해 능력을 낭비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소. 같은 인간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괴물로부터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것도 작가의 의도겠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중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괴물의 음식 취향입니다. 괴물은 도토리와 들딸기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괴물은 채식자였습니다. 채식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의 대명사죠. 메리는 괴물의 인격을 창조하면서 이 괴물이 독자에게 완전히 미움만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빅터에서 괴물로 독자의 관심이 이동합니다. 괴물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실험실의 재료였을 뿐인데요. 그때 그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괴물은 스스로 태어나고자 한 것도 아니었죠. 이후 괴물은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차 인간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타자의 의지를 내면화했다는 것은 그가 근대적 주체성을 가진 행위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은 괴물의 성장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이 괴물의 극적인 성장 과정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독자들은 이름이 없던 괴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괴물의 이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메리가 가장 공들여 창조한 등장인물입니다. 메리는 괴물을 통하여 인간사회와 과학을 비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메리의 소설은 새로운 장르, 과학소설 분야를 열게 됩니다. 이후 과학소설에는 이런 인공적 창조물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인간을 비평하는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인공적인 존재에게 이렇게도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새로운 거울이기 때문일 겁니다. 괴물은 메리가 가장 사랑한 등장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